Ngomong, k i o g a n g a k 여기까지 넣었어. 무지 아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아, 눈 나갔어. 응. 이걸로. 응. 팽마다 응. 응. 응. 이게 다 나눠져 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들은 다한 채. 아, 갖고 있고. 응. 감성밥 먹는데 이렇게까지 안것 같아. 틀지 말고 먹나? 이안 비트만 있어. 싸. 다시 먹겠다돈까아와 레몬즙. 상 남자. 아 젓가락이. <목소리> 까 음. 치킨 두 마리에 휴지자 한 판을 먹어도 그런 야.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 대단해 양을 더누러볼까 그런 배부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? Motherfucker. 아아아아그 페렐로로시에 박혀있는 그 아몬드 같은데, s u g a 그리고 옆에는 에에몬이 검도되어 서 올라가있어. 유럽스러운 칼이군요. 잘라야 단면이 이뻐지죠. 뭐야? 으악!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. 오.. 야 대박. 오.. 5명이 아주 그냥 짱짱이 아주 셀카 찍기딱좋습니다 자다. 하이 상태는 뭐? 정. 레몬 I've b e 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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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결국 서울 스카이 가려고 현장 t 에줄 섰음 Okay, boo -boo. Oh, mm -hmm. No God! No g 사진 Please 같긴 no! 한데 no! 다음기한 10만원 정도 가져야겠다 롯데월드 롯데월드 신기해? 나랑도 롯데월드다 Hello? h i h i Chupapi! 화려한 응, 추명이 응. 나를 감싸네. 응. 쉬이. 쉬이. 쉬이. 너의 눈이 쉬이. 있다. 구독가 좋아요. 안녕요불러러주아조용지 <목소리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아이고. 웃음>